진짜 다 l 시 이것도 이건 진짜 돼지다 돼지, 돼지. <웃음> 야 대박이 <설마이네요>. 나오네 <목소리도 missiles> 네 거의 700컵 반이다 이거 얼마야 <목소리도> 다 나갔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생선은 살아있는 양식 정갱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거제도에서 이제 양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11월 초에 출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거 한 마리 무게를 재보니까 거의 670g 정도 아주 무거운 녀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정갱이를 리뷰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비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늘이 좀잘 튀는 편이라서 물을 살짝 틀어 놓고 비늘 제거를 하시면은 조금 많이 옆에 지저분해지지 않고 손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 제거를 할 건데요 이렇게 내장을 보니까 완전히 지방으로 꽉차 있습니다 하얀 거 보이시죠 이거 다 지방 이에요 그리고 이 대가리 하고 이제 몸통은 장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장만 살짝 긁어내서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자, 이렇게 다 씻어 가지고 왔는데 완전 럭비공처럼 생겼어요 둥글둥글하게 어, 이렇게 뚱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제가 이제 사온 시간은 새벽이라서 저녁에 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일에 먹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래 숙성하면 물러지거든요 자, 요거 이제 무게 한번 재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대충한 내장은 약한 100g 정도 되지 않나 아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방패 비늘 제거를 해야지 돼요. 방패 비늘이라고 전갱이 옆에 보면 이제 굉장히 따가운 만져보면 굉장히 따가운 그런 비늘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얇은 칼을 이제 사용을 해서 벗겨주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. 또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흑점줄 전갱이들 다들 아시죠? 그거는 이제 꼬리 쪽에 살짝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갱이는 몸통 전체를 길게 이어져 있어요. 이제 포를 뜰 건데 제가 이제 대가리하고 몸통은 장식으로 사용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포만 살짝 떠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살에도 굉장히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생선이 됩니다 이것도 보면 살에 이제 기름이 많이 껴서요 하예요 어. 그리고 지금 제가 데코로 사용을 할 거고 이제 살만 벗겨낼 거잖아요. 그럴 경우는 양쪽에 살을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한쪽이 다 되면은 이제 이렇게 다 잘라낸 다음에 그 상태로 뒤집어 가지고 반대편으로 이제 또 손질을 해야지 이 균형이 맞아서 손질하기가 좀 쉽습니다. 아까 한쪽은 다 떼어냈는데도 어 밑에 받쳐 놓고 이쪽 나머지 한쪽을 먼저 떼어낸 거예요. 네, 밑에는 이제 다 떨어지죠. 이렇게 해서 어, 포를 다 떴습니다. 자, 요거를 이제 모양을 잡을 건데, 이제 내가 어떤 모양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이제 그 모양을 한번 이렇게 잡아 보는 거예요. 제가 오늘은 이렇게 꼬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모야, 이런 모양으로 어, 만들어 볼까 해요. 그러면 이제 나무 꼬챙이를 이제 밑부분에다가 꽂아서 이제 등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, 돌려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대가리 부분에 살에다가 꽂아 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거죠. 네, 이렇게 하면 또 꼬리가 이렇게 움직이죠. 그래서 꼬리는 이제 한쪽에 이제 물을 이제 받침을 해 가지고 꼬챙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꼬리를 세워주는 지지대를 만들면 됩니다. 네, 대충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가 이제 들고 있는 거를 표현하려면은. 한쪽을 살짝 찢어가지고 아가미 속에 딱 끼워 놓으면 이렇게 들고 있는 음 그런 모양이 돼요. 자 이렇게 그릇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채 썰은 무를 이제 올려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하면 돼요. 이제 갈비뼈 제거 이제 하면 되고요.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. 그렇게 깊숙하게 있지도 않고 어또 전갱이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생선이잖아요. 어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가시는 핀셋을 이용해서 이제 뽑아주시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탁탁 걸리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전부 다 뽑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탈피인데 탈피는 이제 칼등 요거를 사용을 해 가지고 쭉 밀어 주듯이 해주면 얇은 막 같은게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미끄러워요 기름이 많아서 그래서 장갑을 낀다던가 아니면 어 키친타올은 해동지로 이렇게 잡고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자꾸 이제 저는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맨손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사용을 하면은 훨씬 그나마 좀 편하게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배 쪽은 좀 찢어지려고 하거든요. 근데 그거 찢어지더라도 무시하시고 한 번에 쭉 벗겨내시면 됩니다. 네, 근데 기름이 번들번들하죠. 그리고 저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게, 은색이 나오게끔 하는 게 포인트에요. 어, 약간 두툼하게 썰었어요. 이 양식 그 제가 작년에도 이제 먹어볼 때, 이쪽에 약간, 약간 숙성이 된 거잖아요. 그러면은 식감이 살짝 물러지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약간 두툼하게 해주는 써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살짝 모양을 내면서 해줬고요. 어, 뱃살 쪽은 이제 칼집을 조금 내 가지고 썰어줬어요. 이 뱃살도 참 음, 특이한 식감이 나요. 네,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곁들임 채소로 이제 깻잎하고 생강을 좀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먼저 이제 생강, 깻잎 같은 경우는 이제 얇게 썰어주시고, 그다음에 이 생강, 이것도 아주 얇게 썰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장 같은 경우는 간장하고 소금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했어요. 참 기름이 좋죠 등살쪽 이제 먹어봤는데 일단 지방의 단맛과 고소함이 있어요 네, 자연산 전갱이한건좀 달라요. 그러니까 식감은 살짝 부드러워졌어요. 이게 24시간 숙성을 해버린다. 그러면 식감이 많이 물러질 듯 해요. 그래서, 한, 최대한 10시간, 12시간 이 이내는 드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핑크솔트를 조금 준비해봤어요. 어떤, 어떤 맛이 날까 했는데, 아, 요거는 좀 살짝 별로예요. 아, 요게 그 지방 맛이나 이런 것도 또 부각시켜주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요거, 깻잎하고 생강. 아, 이거, 별미인데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양식 전갱이나 자연산 전갱이랑 달라서 굉장히 기름이 많이 져요. 그래서 한몇점 먹으면 좀 느끼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이 깻잎하고 생강을 넣어서 먹는 거를 이제 추천해요. 계속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회를 좀 먹다가 이제 한두 번씩은 이제 깻잎하고 이제 생강을 넣어서 지금 제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게 되면은. 아, 이게 참 좋습니다. 그래서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개운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최대한 좀 얇게 써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 이제 뱃살이에요. 네, 뱃살은 이 뱃살 쪽 있죠? 이게 중뱃살 말고 완전히 뱃살 쪽. 이게 식감이 아, 이게 재미있어요. 그러니까 서걱서걱 거린다고 해야 될까요? 아주 기름도 펑펑펑 터지면서 아주 맛이 좋고 또식감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거 다 해서 700g 이라고 하면 한 2만원어치라고 보시면 러니까 인건비는 빼고요 참 양이 괜찮죠 이정도의 양이 되면 그래서 이제 깻잎하고 생강하고 요거는 중간중간 섞어서 꼭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. 강력히 추천드리는 그런 곁들임 채소에요. 네, 술은 드라이한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약간 단맛이 도는 그런 술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 근데 이제 느끼함을 잡아주는 요생 어, 채소 곁들임 채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대가리하고 몸통은 구이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구워가지고 올게요. 자, 그런데 굽고 있는 도중에 생강 대신 초생강은 좀 어떨까라는 이제 아내가 의견을 냈어요. 그래서 초생강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. 좀 잘게 좀 썰었고요. 이제 먹는 방식은 이제 깻잎하고 똑같이 이제 먹는데 이제 생생강 대신에 초생강을 넣은 거죠. 자, 근데 이게 음, 그 단맛이 있잖아요, 초생강은. 근데 그게 좀잘안 어울려요. 단맛이 좀안 어울려. 그지. 아... 내내 생각에 또 나는 이게 초생강이 너무 달아서 너무 달아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생생강을 제 추천을 드리는데 좀 얇게 써는 거를 썰어서 드시길 바래요. 자, 이게 그릴에서 20분 했는데 이렇게 탔어요. 근데 기름이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. 근데 이제 너무 탄건 아니고 살짝. 아, 이 부분만 좀 탔습니다. 확실히 구이는 좀 짭짤하게 하는 게 좋아요. 짭짤하게 간을 하면 밥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이렇게 구워내면 아주 바삭바삭해요. 근데 기름이 많아가지고 더 빨리 좀탄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구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아주 바삭하고 고소하고 짭짤하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. 네 오늘 양식 활정갱이 예, 구이와 또회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. 이제 시즌 시작했으니까 끝나기 전에 꼭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